짜잔 여기는 김천이에요 어, 어제 김천 시합을 내려와서 저녁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김천에서 서울로 갔다가 특강 끝나고 다시 김천으로 왔습니다 아주 빡센 일정이에요 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배가 고픈데 편의점을 털러 가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이제 시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패치드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응. 골프를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응. 예슬씨, 예슬씨는 골프 언제부터 치셨어요? 어제부터요 근데 <웃음> 왜 이렇게 잘 치세요? 일주일 만에 쳤는데 잘 못했네요 여러분 저의 골프장 보여드릴까요? 짠.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나 골프걸 공 진짜 많다 골프 열심히 했으니까 고기 먹을 거예요 이야 소고기 와와 와, 짱이야 여기가 이름이 마트킹인데 진짜 키원짱이네요 누가 구웠는지 정말 맛있겠다 그거 가지고 올래 젓가락 i 모닝 우리는 이제 야구하러 갑니다 야구. 야곤아이도 정확하게 말하면 캐치볼이다 그치? 가는 집 중에 몇 안되는 맛집인데요 여기는 수성연가라는 곳이에요 간장게장이.. 게장이 맛있는 곳? 이거는 양념게장 이제 저희는 게장 정식을 시켜서 좀 이따가 먹어서 나올 겁니다. 게장 정식을 시킨 건데 내가 한번 시킨 거야.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 껍데기 나는 안 먹어서 비벼먹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비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유일하게 먹어아 맛있어? <웃음> 미간 풀어, 미간 풀어. 음. 살좀 봐봐. 괜찮아야 살 빠요, 살 빠요.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제가 일을 가는데 치과 는 <웃음> <얘네 잘 알아서. 웃음> 아닙니까 <웃음> 나는 판교오에 맨날 먹는 거야 맛있겠다 근데 원리 닭죽이 진짜 맛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는 이거를 감기 걸렸니? 지금은 안 걸렸지 그냥 먹는 거야? 어. 걸릴까 봐 <웃음> 미리미리 비구이 <웃음> 응.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닭패 어, 언니 응나 어. 가끔 씩 혼자 와서 먹고 한다해야잖아 사랑해 아니? 혼자 너 대충 먹지 않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도 못 치는데 골프 촬영하러 왔어요 엄청 못 치는데 하이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아 그럼 그럼 괜찮아요 여기서 할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선생님 <목소리> 아, 제... 얼어버렸렸다 <웃음> <브이로그예요. 웃음>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는이로그 브이로그, 이 다시 다시 다시 브이로어 <웃음> <지금 아까보다는> <웃음> 편한 자세로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보여지는 제 목은 불편해 보이겠지만 세상세상 세상세상 세상 편한 자세죠 배 위에 올려놓고 컴퓨터 하기 심지어 컴퓨터가 열이 받을수록 제 배는 따뜻해진답니다 <웃음> 뭐래? 고고싱! 와플 먹으러 왔는데 와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 장소 선택 실패. 너무 이쁜거 아니야? 아, 나 이것도 먹고 싶어. 뭐뭐뭐다먹어다 먹어. 먹고 돼지되는 거야. 턱을 그래서 순순히 처럼 보이잖아. 그래도 하나씩은 끝냈고. 어? 당근이.. 당근 불쌍하다 당근아.. <웃음> 형태를 유지하지 그랬니 당근 불쌍하다 이거..이거가 맛있어? 막 너무 맛있어 해 아니야 냐 먹어볼까? 먹어볼게 나골고루도나라를 너무 좋아해서 나도대티씨 아니에요? 언니 뭐 이렇게 묻었어? 아, 뭐야 이거나가왜에서 <웃음> <흘렸다. 웃음> 아니 내가 분명히 당근을 먹지 않았는데 당근 안 먹었는데? <웃음> 지워진롤이 얘는, 얘는 좀 그런 거 아니야? 질근해 보여도 내가 아끼고싶 지워진다. 어, 좋아. 음 완전 말잘다 뭐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투아 고마워 이런 거 준비해줘서 <웃음> 이벤트. <이랬네. 웃음> 여기 보세요. 머리 왜 이래? 근데 <웃음> 와, 진짜. 우리 집 짱이다 진짜. <웃음> 수진아 이거 옆에 눌릴 수 있어요. 눕혀봐. 오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웃음> 나 이런데 처음 와봐. 한걸 신난 발가. 락와한 번만 눌러도 돼요. 아한 번만. <웃음> 계속 안 눌러보고 계셔도 돼요.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머 어 <웃음> 다시 눕히세요. 세상이 세상에. 세상세상 이게 12,000원이라고요? 네. 너를 위해 준비했어. 감사해요. 좀더 눕힐 수 있어. 아다 눕은 건가? 이게 출선인 것 같아요. 발가락이 어. 신났네요. 느낌 소 굿. <웃음> 저는 오늘 GQ 촬영하러 가요. GoPro X GQ GoPro 8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일단 차 타기 전에 한번 찍어봤어요. 같이 가자, 나랑, 오늘 하루 동안. 쟤이 색깔도 있었구나. 어 이것도 있었어요. 아, 저는 이거 있어요. 어, 얘랑 네. 이거, 두 개. 그래서 마음에 입어서.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셔도 돼요. 원픽. 뱅분님 <웃음> 나와도 돼요? 이렇게? 네. 나와야 <웃음> 아, 됩니다. 아,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시군요. 네. <웃음> <웃음> 네다 여기서 아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페이원나 좋아하는데 응. 노래 너무 좋아요. 음, 어, 그러네. 근데 뭐 테이블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네. 지금 아, 아,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촬영하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조금 하고 왔어요. 근데 저희 액션캠이니까 음. 액티비티 하는 사람들이 더 그쵸? 많이 시긴해요 네. 올블랙이시네요. 아, 네. 항상 래요국장님이 <웃음> 어? 와, 국장님 여기 옷을 아, 네. 뭘 보지를. 입어야 될까요? 잠시만요. 여기 맨 앞에 보여져 네. 있는 후드. 아, 스튜디오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스튜디오 이거 주황색깔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가 오렌지가 되었어요. 어. <웃음> 아니 맨날 머리 엄청 빠져요 요즘은 좀빠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응, 저도 많이 빠지고 응. 응. 저 화장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응. 너무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인가봐요 이거 지금 미리 끼워놓을까요? 어네뭐 하고 있어요? 먼저 그 아니 이게 확실히 좋네. 아까 제가 슈퍼 와이드로 찍어가지고 원래는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리니어예요. 리니어예요. 맞아요. 뭘 따라해봐야 되는지? 따라해볼래? 가능하지만 마운트랑 연결하고 싶으면 네. 어 액티비티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코포러 엠베서더로서 잘 해낸 것 같아요. <웃음> 맞죠? 네, 맞아요. <웃음> 너무 잘해요 <웃음>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늘상 하는 거와 같이 아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말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요 <웃음> 저 섭외한 거를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 완전 <웃음> 근데 실제로 써봤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오늘도 미팅이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음> 처음이니까 안아줘야 되는 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못 <몸> 마시지 려주세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워셔엑스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자라 <웃음> 근데 싼 거잖아요? 되게. 네, 그거 와 같은 경우 하지 말아야 될거넣어서 이거 눈썹 타투 해놓은 거라서 <웃음> 아무튼 이거 타투하고 잘 거고 오늘 촬영했던 거 영법반에다가 보내주고 잘 거예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48분